안되나? 공이 뭐, 없나보네 와 근데 왜이몇게세 왜이렇게 세 좋아요 구독해야지 이런거 같으면 정복자를 조심해야하거든 집공이면 은 1렙 때 클레드가 이겼는데 정복자면 1렙 때 스캡 못맞으면 뭐 클레드가 쟈요 친구뭐 오셔가지고 예, 밥 사준다 하면 은 예, 주 한판 <웃음> 아까 여기 와드였거든. 블라디랑 할 와드. 때. 왜안 오지? 음. 어 여기 있어. 역시 뼈방패. 벗겼죠? 게이드. 또레넥코는 분노를 못 쌓게 해줘야 돼. 안말인지알아면있을 거야. 이렇게 되면 클레드. 다이브각도 나오겠다. 이거 잘하 잘하네 아 근데 렉사이가 정복프랑 다이브각 볼때 렉사이가 탑을 볼수 있거든. 머리 어, 잘 된다. 뼈방패가 슬슬 오네 아까비 툭쳐놔야 되는데. 페이드 잘 벗겼죠? 못 들어가요 이거. 내톤 아까이가 오거든요. 알곤 있었는데. 아니 위도 다 버렸잖아 이러면. 되나? 플래시 있으니까 일단 살아가겠는데. 아 죽었어. 레사이 레넥이라 이대 이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빼야되는데. 이게 탄다고 다들 못하는 아니거든. 이러면 근데. 애니비아가좀 힘들텐데. 아, 근데 키를 먹구나, 니비아가 아, 씨. 이니비아가 똑같은데. 똑같은데, 개꿀. 저랑 배. 어디가 있네 나는 아, 그냥 길길를할걸 그랬나? Q 이득받아져 일부러 안 했는데 차기 차짤두빠빠빠또 방패. 빠빠 이거 피할 수 있나? 와, 이거 피하네? 와, 이거 네 아! 아 이거 한트으로 사나? 아, 좀 아쉽다, 아 건. 근데 뭐 미년 손에 본건 없어서. 라인 밀고. 킹화 쓰러 갑시다. 와 아, 닌자 신발 나왔어? 이건 좀 그런데 어시가 많으니까 닌자 신발 되는 건가? 이러면 질교 이기기 빡세요. 신발 이속이 질교에 진짜 유리하거든. 플레드 레넷 그래서 또 걸릴 것도 안 걸리고 피하기 좋고 보이지? 이게 너무 용이해. 민신 사오는 게 나을라나 다음은 다이브라서 나온게 다음 나아요 이거 먹고 다이브야 피지까지 오잖아 그냥 해야지 이런 건 없을 것 같죠 피지는 갔거든 일단 때 정도를 때렸어야 되는데. 잘 좋았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손에 해안 보고 지나가서 킬각은안 나와도 뭔가 압도적으로 지진 않겠다. 굿. 아, 템차이 너무 나죠. 이거 다 합쳐야 이거 하 는데, 어, 지금 멍때 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아, 플로 어가 피자 한테 붙었 어. 아, 너무 아깝고 아 삼켄치 투슬로우가 피자한테 들어가서 라인 캐 좋다 그냥 캘쓴 거겠죠 아니면 저기서 나올 리가 없는데 그래도 저기로 유도해서 이득 많이 봤다 뭐야? 캐쓴 거야 뭐야? 모르겠어 내가 게 근데 이거 까비 난 모르겠다 이러면 기분 너무 좋다 진짜 닌자 신발도 나와서 템다 따라잡았고 쇼진 나올 때까지 한참 멀어서 BF가 안 나오거든요 당분간은 편하게 가겠는데 되게 아 BF 맞춰 가야되나 이거? 어떡하지? 핑어 여기 있으니까 제가 핑어 팔고 좀더일대일에 집중해서 이각 모르겠지만 다따져봤는 이러면 누구 있대요? 플레드 있대요? 이집 안가면 다이브 가요 타이어 잡고 싶었어. 근데 솔직히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잡고 싶었어. 레이드 레이드 미녀다 먹고요. 되나? 죽었나? 되는건가? 에코쿵이 거든아 이틀 안됐어 히 안되나? 히트킬 없나보네 와 근데 <웃음> 웬니이 왜이렇게 세? 웬닛이 왜이렇 눈이 왜 깨끗한데? 개칠이네? 지렸습니다 I'm going to sleep 쟤네 진짜 안 된다 게임 쟤네 진짜 게임이 안 된다 뭐하세요? 타벳 솔깃 다섯 번 했는데 타상대 원제 시키려면은 그러면은 롤할게 아니라 저기 산 올라가가지고 사찰 가가지고 절 들어야죠.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그런 건 굳이 하면 할 것도 없어. 그냥 그렇게 되는 데는 그냥 그런 이유가 있다. 나보다 하고 넘기면 돼요. 좀 의연해져야 돼. 우리 팀이 못할 때는. 내는내친 아니잖아. 그럼 난 다음판 이기겠지. 다음판 내가 음이겠지 이런 이렇게 해 이런, 이런 생각하고 사는 거야. 일단, 미들 찬 아주 좋은 타이밍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 여우가 아니야? 뻔했죠? 공타고 올어 그래서 일부러 본대 쪽에 붙은 거죠? 여우가 아니야? 아, 나 금마 좀 죽겠는데? 난 냇터에 아까 공 없는 걸 확인했고, 케주고잡았나 죽나? 안 죽나? 안 죽나? 비형나공부나안 죽나? 안 죽나? 다게나안좋나데아나나가겠다안배나안나나 아, 아쉬운 부분이고요. 콘탑은 내가 계속 맞고요. 카이사 가 바텀 쪽이었네. 이제 이러면 제이 카이사가 템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 좋아요. 애니비아 괜찮네. 음, 이렇게 보니까 또. 애니비아 괜찮네. 이렇게 보니까 또. 야, 대지까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테락을 가면은 문리가 없겠죠. 던지면 안 한단 말이에요 너무 부하게 던졌는 근데 살아나오나? 대망? 어 이걸 살려줘와 이걸 와 레이톤 레이톤 울겠다 안아 레드어가내다 이게 삼마염이랑 그냥 어떻게 싸워도 질 수가 없어. 삼마염이 몇 프로야? 24%. 오, 쉣. 와, 진짜. 거의. 왜 스텟 주준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죽었잖아 아니야, 어, 시다 우리 그냥 우리 밑에 뚫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거기엔 좀 그래 알지? 뭐 그냥 손절하고 지금 피지가 우리 밑에 미타미고 이번 그거 그냥 내비두고가 그냥 밀러 들어가면은 뭐할수다 아, 일부 이거 부각 시려고 하는 거고. 이거 대포에서 레이저로 안 바꿔가지고 그~ 따발총을 안 바꿔서 어떻게 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어?